간수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수가 이제 상관들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내어 보내려고 할때 이제 그냥 나가지 않는 거죠. 그 국가법에는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에 매로 때리는 일이 없거든요. 그것이 불법한 일이고 또 단순히 이제 개인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손해를 그 음. 그 배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그 자신의 사역이 로마의 그 풍속을 해치지 않고 이상한 그 내용들을 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리게 해서 이후에 이제 이 교회가 행보에 나갈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뜻을 위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법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 발레리안법과 포르시안법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관점이 어떻고 국가 속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한 태도를 여기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법을 무시하지 않고 이제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영광으로 알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의 내용을 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에게 와서 성을 떠나기를 구하는 내용부터 봅니다. 사실 그동안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위협을 가해서 풀어주는 것으로 그 일을 무마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이 일이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로마 사람이라 하는 소리에 아주 두려움이 된 거죠. 아전들이 바울의 그런 말을 상관들에게 구하니까 저들은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의 두려움은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당할 형벌이 무서웠을 것이고 그것과 아울러 저들의 권위있는 말과 행동에 대해 전해듣고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불법한 일을 행한 거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 아, 그, 그 세력들로서 이렇게 식민 통치를 할때 얼마나 그 이상하게 통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상하게 통치를 안,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선동할 때는 그 사람들의 여론에 그, 그 편승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도 안 하고 두들기고. <웃음> 그러니까 이제 적법한 법의 문제로 딱 닥치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일반적으로 그게 다 통했던 것이에요. 여태까지 다 통했는데 보통 그러면 일반 로마 사람들은 이제 잘됐다 하고 나갈 것인데 지금 와서 데리고 나가라. 이게 얼마나 권위있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 되는 거죠. 뭐, 그, 로마 감옥에서 나오는 게, 빌보 감옥에서 나오는 게, 그, 아주 능사였다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죠. 무슨, 내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하고 뛰어나왔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뭐이 사람이 가진 게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무슨 로마 안에서의 권세가 커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로마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위협 속에서. 그 보통 이 법의 위협이 싫어가지고 파출소 가는 것도 싫어하는 게 인생들 아닙니까? 뭐 검찰청에 불려간다. 뭐 보이스피싱도 그런 데 많이 당해버리는데 검찰청에서 뭐 연락 왔다고 그러면 꼼짝없이 소가, 소가 넘는 게 보통 인생들인데, 지금 여기 바울은 아주, 아주 당당하게 지금 죄 백성으로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있는 그곳 감옥으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면 얼마나 그, 통쾌한 승리의 장면, 장면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 상관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처사를 사과하고 정중하게 권하여 그들을 모시고 나가는 장면은,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정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상대를 낮추어 보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위를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위는 이렇게 말씀에 순복해서 자기 일에 충성할 때 나오는 거예요. 죄뭐 누구라도 이제 가장 자그마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탈북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겨우겨우 어 먹고 살다가 이제 선교사들을 만나 복음을 접하고 이제 그 자유를 구원에 자유를 느낀 사람들이 다시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들어갈 때, 오, 이 선교사들이 당부합니다.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가는 바로 이제, 뭐, 아오지 탕방이나 어디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길게 사역을 하려면, 일단, 뭐라고 해도 돈 벌러 중국에 갔다가 교, 교회를 그렇게, 만나게 됐다고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죄값이 덜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구원 복음의 능력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도 좋다. 내가 그러나 나는 죽지만 이, 저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숨기고 가서 사역을 할수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거사들의 권고를 뛰어넘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게 권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몇 푼만, 어떻게 돈몇 푼에 그냥 인생 다 팔아버리고. 누가 뭐 명예 조금 준다고 그러면 그냥 그 교회, 그, 교회 아로서의 행보도 다 뒤로 제껴버리고 이런 보통 세태인데 이런 속에서 이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죄의 나라의 그 일꾼으로서 당당히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 그 외적인 행보를 하고 나가면 주님은 그걸 참 쓰셔가지고 약한 자들을 쓰셔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권위라고 하는 건 교회 몇년 다녔다. 무슨 뭐 개혁신학을 얼만큼 알고 있다. 그런데도 권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본은, 우리가 2010년도에 자본 볼 때도 자본 5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나오는데, 악인들도 그렇고 의인들도 그렇고, 이 감각기관, 눈이나 귀나 입이나 손이나 발 이걸 써서 자기가 가진 신앙을 드러낸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세상을 믿고 사단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게 행태를 취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요. 들을 걸 듣고 볼걸 보고 말할 걸 말하고 갈대를 가고 그 손으로 행할 걸 행하지요. 생각으로만 믿고 말로만 자랑하고 이 신자 거기까지 신자라고 그러면 어린 아이인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니면 아주 뭐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사실에.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장를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권위가 붙는 것입니다. <웃음> 아무튼, 그렇게 권위 있는 바울 일행이 이제, 이렇게 사과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들은 바울 일행이 그곳을 즉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후안이 두려워서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 그런 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의 생리가 어떤지를 알수 있습니다. 항시 그리토 일꾼들의 그 신령한 면을 보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현실적인 유익적 차원에서 주판나를 튕겨서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거지. 자기가 손해볼, 이게 분명히 저 사역자의 권위를 보고 그 말씀의 결과들을 보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냥 현실에 갇혀, 갇혀가지고 이제 떠나기를 바라. 간수장은 자기가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바울을 그 대접하고 지키고 쉬게 했는데 이 상관들은 바울의 그런 그 역사들을 보면서도 그거를 이제 자기 손해를 느낀다 이전에 왜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그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했 돼지 떼가 그 바다로 몰사 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군대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기를 바래.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라. 내가 손해보니까 예수가 만유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든지 그 발끝이라도 그뭐그 뭐그 그림자라도 그 힘을 얻어서 살아볼까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떠나기를 바라. 자기, 자기들이 이 손해를 보기 싫어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마찬가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죄의 신령한 일꾼들, 못 견디게 만들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언제 그런 생명의 일꾼을 접할, 접, 다시 접할 수 있을지 알수 없으면서도 그 대접은 고사하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참, 기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뭐, 선택과 예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간수장 같은 경우와 너무 대조되는 행태인데, 같은 사건을 보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 그, 주라고 부르면서, 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런 고백을 하고, 또한 세력은, 그제 자기들의 현실적인 손을 안 보게 하기 위해 안 보기 위해서 나가라 빨리 안, 여기서 떠나가라고 한 <웃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웃음> 저들이그 성에서 즉시 나가라는 청을 받은 일행이지만 바울 일행이지만 저들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어,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야 할 말을 따르는 거죠. 주의 백성은.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었다면, 내중것만도 내 고마워가지고, 그냥 그 떠나라고 했으면 빨리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국가법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하는 걸 분명히 안 거죠.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 어, 석방되는 길로 즉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개종한 형제들이 루, 루디아의 집에서 회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루디아의 집도 참, 이게 참 기이한 가정이에요. 예? 그, 같은 세력으로 보면 이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로마 세력에. 얼마든지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실 현실 그 현실적인 미래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이 루디아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회집의 장소로 내줬습니다. 이건 꼭 저희 이북에서 그 지하교회들이 모일 때 자기 집을 내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웃음> 뭐,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런, 그, 어, <웃음> 바나바의 그, <웃음> 누이 집에 그, 집을 내줘가지고 그, 유대교회 그, 위협과 협박이 있는데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집을 내준 거예요. 뭐 이전에 그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웃음> 그런 어, 보호를 받고 어, 믿음의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루디아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든지 죄의 종들을 태우하고 또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제 갓 모양새를 갖춘 어린 새싹과 같은 빌립보 교회가 염려가 돼서 단숨에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보고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겠습니까? 뭘로 위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 살아나게 하신 것을 위로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십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이 환란당하는 것은 형제들의 위로를 위한 일이에요. 이 형,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어, 형제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꺼이 하는 거죠. 그게 저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니까. 고난을 피해 사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감다. 그 고난이, 뭐 10편 기자가 뭐 119편 67절 72절 그렇게 나올 텐데요. 아마 거기서도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리토의 본이 있으니까 기꺼이 고난받는 고난을 피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토인들은 그 자기가 잘못해서 역사의 원인을 잘못 심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 고난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형제들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참된 고난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건 그 고난이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받는 게 너희 형제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기쁨이 되는, 거.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더발빌 붙이 빌 붙어서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뭐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잘 믿으면 형통하게 하고 아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고 그건 그건 번영 신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신자들이 속이는 말로 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즐겨 고난 길 가는 거죠. 즐겨서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빠져 나온 게참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일이 얼마 고난 중에 지금 그 감옥에 갇힌 일도 주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고 거기서 간주장 가정을 회개시킨 것도 그 그게 그거 놀라운 열매야 아닙니 고난 속에서 그리고 당당하게 나오게 된 것도 그런 것들이 주의 백성으로서의 권위고 영광인 것이지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자체를 피해 나오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우수 아마 4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올 줄 아는데. 바울은 자신들이 당하는, 자신 일행들이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일의 목표는 다 형제들을 위하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나아간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해명함으로써 저들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리포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한 서신을 보면, 어떤 위로로, 위로의 권면을 했는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빌리포서 1장, 27절로 29절입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토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일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토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의 고난관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진정으로 형제들을 위로하는 거는 죽음은 현실이에요. 죽음에 그 이르는 고통도 현실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라는 게 뭔가? 이미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로마서 8장 뒷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그 그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존재들, 그러니까 결코 고난을 피해 다니거나 도망 다니고 조금도 책임 안지려고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형제들의 고난, 형제들의 그 위로를 위해서 고난을 기, 기포, 기꺼이 감내하는 것. 골로에서 1장 20, 1장 9절 이하 25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아마 이런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영적인 선생들은 육신으로 보면 자신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위로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앞서가는 자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함께 할수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나누는 즉 함께하는 교통을 하고 위로하는 일에 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 사회가 이제 계층적인 사회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그 귀족들이, 천민들, 노예들하고 하나가 돼서 살아가고,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백정교회인, 그, 그, <웃음> 백정교회들하고, 이제, 백정교인들하고 양반교인들이 그 같이 한 교회를 이루고, 그 승동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그, 그렇게, 이루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조금 아는 지식 같고 어, 차별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차별하고 조금 가진 돈 같고 또 조금 가진 명예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행세하려고 러면 그건 구원을 모르는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청식이로서 어, 신실하게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복음의 위로를 적극적으로 하고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통해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감각 기관을 써 갖고 한주 동안 약한 자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예.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뭘 하고 있나? 그걸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 우리 삶을 돌아본다고 하고 그 일련을 정리해 본다고 할 때도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울 일행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11장의 내용에 나오잖아요. 뭐 강도의 위험, 동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런 거다 당해도 오직 그 끝에 가서는 교회를 걱정한 염려하는 그런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내한다. 예, 한 조직으로서의 형태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령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일하심을 감옥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오히려 걱정하는 그 빌리포 교우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누가를 남겨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 거기서 이제 저들을 위로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그곳에서 33마일 정도 떨어진 암비볼리를 거쳐서 다시 한 30마일 떨어진 아볼로니아를 지나 그후또 37마일 정도 더 여행해서 데살로니가로 어 가게 되, 됩니다. 무려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뭐, 한 160km 정도 되는 거죠. 아마 저들이 그, 그곳 빌리보에서 공식적인 죄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해도 사단의 메인자들이 그냥 그것을 따라 을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시련과 박해는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리보 교회는 어떻게 하고 바울 일행은 그냥 떠나버리는가? 추측하기는 이제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보면 누가를 포함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다시 등장한 것이 20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에 우리라는 말 표현이 나온 것으로 봐서 그 이전에 그 이후에는 이일 이후에는 없다가 다시 나오는 걸 봐서 그 어린 교회를 위해서.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제 20장 5절로 6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리포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빌리포 교회는 바울의 큰 관심과 지도 아래 수적으로나영적으로잘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옥중에서 빌리포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쓸때 내용을 보면 감독과 집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때로부터 그렇게 오래지 않아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빌리포에서 겪었던 마지막 일인 감옥에서 석방되는 과정의 일과 석방되어 교회를 돌보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옛사람을 그리토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자로서 옛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토에 지체된 세 사람으로서 구속역사의 진정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돌아보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형제들을 위해 당하는 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했고 억울한 것들이 풀어져서 자신들의 지위가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자존심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고 오직 그리도의 스 몸된 교회하로서 교회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 일거수 일투족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때늘 이렇게 세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과 교회를 위한 그 행보를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늘 소극적인 관점에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작은 자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이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라 사도보다 작은 사도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라. 그런 고백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그 명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성도는 이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된 거죠. 어떤 위치에서라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냐고. 그리도의 영광과 이름과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누구에게라도 존경받을만 하고 권위를 드러낼만 한 거죠. 그런 게 없다면, 늘 세상 가운데서 빌붙어가지고 조금 더잘 살고, 조금 명예를 더 얻고, 조금 더 권세를 얻고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건 기회주의자예요. 주님의 큰 복음의 능력을 자기 행복의 영달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기회주의자.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웃음> 지나간 세월의 일들을 다 뒤로 넘기고 다가오는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주권적인 섭리를 보다 풍부하게 인식하면서 실천하는 선약교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백성으로서 고난은 하나님의 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영광입니다 그 진정, 그 고난 넘어있는 완성될 나라를 생각하면서 성신님의 인도를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